부작용은 없나요?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슬림환을 복용하고 나타나는 반응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반응들입니다. 모든 분들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슬림환을 복용했을 경우에 목마름이나 가슴 두근거림 열감, 불면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한 증상들은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 일상생활과 업무에 부담이 된다면 복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. 적당히 나타난다면 체중감량이 더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반응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. 백초원방 슬림1 진짜 살이 잘 빠지나요? 네. 슬리만을 복용하게 되면 입맛을 떨어뜨려주고 기초대사량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칼로리는 줄어들고 소모되는 칼로리는 늘어나게 되므로 살이 잘 빠지게 됩니다. 실제 인바디 검사를 통해 환자분들의 다이어트 전후를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 체지방 위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.